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샷맨입니다 자, 자 오늘은 제가 무슨 음료수를 마실 거냐면요 저는 지금 성형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성형외과 의사들은 어떤 음료수를 마실지 궁금하시지 않나요?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자 따라오세요 자 따라오세요 따라와 자 여기가 바로 원장님 방입니다 숙은 전이시고요 하지만 제가 이 방을 넘는 순간 제 영상을 보신 이 원장님께서 갑이 어느 안이냐고내 방에 들어와!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문 밖에서 조금 찍을 거예요 그러는 거 조금 되겠죠? 저기 보시면 원장님이 쓰시는 조그만한 냉장고가 있고 그 위에 음료수가 있어요 저 음료수는 뭐다? 보시면 마운틴주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혼자서 오직 마셔지기는저 마운틴주를 편의점에 가서 사 올게요 참! 마운틴젤을 사왔거든요 근데 마운틴젤만 마시면 재미가 없어요 요새 날씨가 어떻습니까? 완전 춥잖아요부어빵과 같이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방 앞에서 마시는 이 마운틴 위는 정말 꿀맛이네요 음으으 <놀람> <놀람> 자 오늘은 마운틴즈를 마셔봤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음료수를 마실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